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직업변경통지의무 위반 이후 기계작업으로 사망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삭감하여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 가단 5099267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망인의 고지 의무 위반 여부.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 A와 함께 이 사건 조합을 운영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이후라고 봄이 상당하고, 을 제56호 중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가입 전부터 단호박 농사를 지었다거나 포장 작업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, 달리 망인이 고의무위반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할 것이며 망인의 고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사권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. 쟁점 나 피고의 이사권보험계약에 따른 명지설명의무 이행여부 상담사가 청약시 알려주신 건강 및 직업고지사항이 상이하거나 보험기간 중 직무, 주소변경 또는 이륜차, 원동기 장치,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드시 회사에 알려주셔야 되며 이륜차 운전 및 탑승사고와 위험한 취미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고 위고지 또는 변경시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. 라고 설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보험사 항담사를 통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약관상 설명 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.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이상 이 사건 약관 제27조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망인은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시 피고에게 이 사건 약관 제27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부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. 쟁점 다 망인의 계약 후 알리의무 위반 여부 망인이 이 사건 조합을 운영 내지 이 사건 조합에서 단호박 세척 업무를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약관에 따른 계약 후 알리의무의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. 그런데 망인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관 제27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입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.